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 블랙 몽키 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일명 따닥볼 이라고 하죠 근데 뭐 f 프 이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라이징 공이 되겠지만 저희가 뭐 대신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따닥볼 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어 따닥볼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어 기본적으로 일반 게임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칠때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편이 스트로크이다 그러면 스트로크 이면 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스트로크 강하고 낮고 길게 들어온다면 어, 따, 이 따닥볼의 활용을 조금 높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만약에 발리라도 발리에도 뭐 공이 뜰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바, 발리도 상대편이 했을 때 공이 낮고 길게 깔려 들어온다면 우리가 물러날 시간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따닥볼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강하고 낮고 길게 왔는 공에 대한 스트록에 대한 따닥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포핸드 따닥볼을 할 건데 포핸드를 따닥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 기존의 몽키 테니스에서도 유튜브 영상으로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테이크 트팩 동작을 이 어깨선 정도로 맞추고 일시전지한 상태에서 최근에 하이트 몽키가 했었죠 그러니까 일시전지한 상태에서 내가 공을 칠때 라켓을 드랍하고 헤드를 돌리는 그런 스윙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드렸는데, 이 따닥불의 개념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공이 강하고 낮고 길게 왔을 때, 테이크백 하는 동작이 라켓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밑에 들어가서 이 타점을 맞출 그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늦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그럴 때는 이게 깊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테이크백을 하면서 이게 바로 다운 스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옆에 카메라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테이크백을 하면서 바로 다운스윙을 들어가는 거야 바로 다운스윙을 들어가서 여기서 따닥볼을 맞추고 헤드를 돌릴 수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첫 번째로 이게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따닥볼을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따닥볼을칠때 보면 이게 힘으로 많이 치려고 해요 힘으로 내가 이게 공을 길게 오니까 공에 힘인도 실려있고 공이 길게 오니까 이거를 힘으로 많이 이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뭐 중점적인 거는 이게 왔을 때 공이 일단 강하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힘만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이 공을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 내가 뒤로 조금 더 물러나서 확실히 내가 이 소위 파워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이 내가 힘을 줄수 있는 공간에 왔을 때 힘을 주시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내가 물러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빨리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따닥볼을 많이 화시, 활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뭐 방금 시범을 보이는데 있어서도 가까이 있는 게 있었고 공이 조금 빠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템포를 잡고 앞에서 조금 처리할 수 있어야 이게 만약에 상대편이 스트로크일 때는 크게 사용이 안될수 있지만 상대가 만약에 발리다 그러면 내가 이 따닥볼로 인한 이 시간의 갭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상대편이 준비를 하는 시간을 조금 뺏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편이 공을 쳤을 때이 공이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만약에 2초가 걸린다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린다 했을 때 이걸 우리가 2초에 치면 상대편은 스플릿 스텝과 준비 단계를 다 끝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타이밍으로 내가 1.7초나 1.8초 뭐 1.6초 에 내지 이런 데서 칠수 있다 그러면 상대편이 스프릿 스텝이나 준비 단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헤드를 잘 돌릴 수 있는 느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자 백핸드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투핸드 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원핸드 치시는 분들도 이거를 충분히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가 자백엔드에서도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포인트도 아까 라켓을 우리가 드랍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백엔드도 라켓을 빨리 드랍을 해놓고 손목을 조금 떨어놓고, 요 상태에서 이제 하반 하체를 하체 중심을 확실히 잡아놓은 상태에서 맞추면서 바로 내가 헤드를 쓸수 있는 그 느낌을 아시면 요 느낌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게임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내가 이못 못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예전에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었던 이 공을 라이징으로 칠 것인가 아니면 공을 내가 물러나서 기다려서 칠 것인가 그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시간 계산이고, 이거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아서, 원바운드 지점에 내가 위치를 잡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원바운드 지점이 여기일 거니까, 여기면 만약에 투바운드 지점은 저 뒤에가 될거예요 근데 저 뒤에까지 우리가 물러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그 상황을 내가 여기서 잡아서, 원바운드 지점에서 헤드를 돌리면, 충분히 단식이나 뭐, 게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빠른 타이밍으로 칠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